자 난리 났습니다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뜨거운 업데이트가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다크 카카오 소식입니다 공식 영상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뭐? 바다가 어떻게 벽으로 올라와? 거짓말하지 마라! 그건 다 소문이야! 흔들릴 때가 아니다 내가 도와주는 이상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어깨에 얹는 책임감의 무게 왕이 사라지더라도 왕국은 걱정할 것 없어요 이대륙의 명운이 걸려있다 벽도를 더 날라라 초콜릿을 부어 벽을 더 두껍게 만들어라 이제 성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하기만 하면 돼 가자! 다크 카카오 쿠키를 만나라! 너, 못 보던 쿠키구나 이제부터 이곳의 왕은 바로 나 아포가토 맛 쿠키다! 너희를 어떻게 해줄까? 응? 벌을 내리겠다! 올라온다! 올라와! 이게 바로 감초맛 응? 쿠키! 감초 괴물 소환술이다 이거야! 어때? 마법사 응? 새까맣게 몰려오는구 끔찍한... 저게 뭐야! 숨을 쉬 이 왕국의 전사라면 세계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바더 많은 국기들을 지켜야 한다 어둠으로 사라져라! 들어라! 나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이여! 에룡의 권위대 끝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아크 카카오 전사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지킨다! 전사들이여! 지군하라! <웃음> 쿠키런 킹덤 오랜만입니다. 아버지 다크초코 쿠키 야, 이거지. 특히 말이죠. 완전 한국의, 한국미가 물씬 풍기는 이 디자인부터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일단 왕좌에 앉아 있는 것도 이, 이,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어, 진짜 우리나라 풍으로 잘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크초코와 다크카카오 예, 부자상봉도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 영상에서 여러가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좀 제일 돋보였던 부분은 다크카카오 스킬 한번 볼게요 자, 들어가다가 부키들 지켜야한다 축! 이제 막푹 찔렀어요 그죠? 찌르면서 이렇게 애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넉백이 있는 것 같아요 밀치기가 밀치고 찍어버리는데 찍어버릴 때 에어본이 있고요 어, 엄청난 광역에어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놀라운 점은 분명 아까 디버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디버프가 세 개가 들어갔어요 세 개가 근데 세 개의 아이콘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방각의 공격력 깎입니까 이게 지금 뭔지 제가 못 알아보겠는데 여러분 알아보겠다 싶으신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어세 개의 디버프가 들어갑니다. 어둠으로 사라져라. 푹 쏘시고 바카우 찌그부는데 푹 쏘시고. 와, 야. 왜 자랑스러운 전사들이야? 아 여기서부터 연기톤이 진짜.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와. 아크카카오 그 전사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지킨다. 영화 같아요. 전사들이여, 아 요거는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돋보였던 게 우리 또한명 있죠 아보가 도맛 쿠키 이 친구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모를 깨고 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격이 좀 약간 하하하하 <웃음> 이렇게 간신느낌이고 이제 어등 뒤에서 세력을 키우력을키의뒤통 어 왕의 뒤통수하 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나아보하하맛 쿠키다 너희를 어떻게 해줄까? 응? 거를 내리겠다. 스킬은 무슨 스킬인지 참못 알아보겠어요.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겠나요? 뭔가요? 스킬이 뭔가 이 어떤 요런걸 소환해가지고 거기서 푹 찍어버리거든요. 광력으로 아니가 한 명만 때렸나? 뭐푹 찍어버리는데 뭔지를 못 알아보겠습니다. 뭔가 얼마 만에 또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겠죠.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, 올라와, 올라와. 올라오는 거 이거 감초 쿠키 감 괴물 소환술이다 이거야 어때? 감초 괴물 소환술?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기상망치한 이게 이게 뭔가 싶게 생긴 이 괴물은 뭘까요? 정말 희한하게 생긴 새까맣게 몰려오는군 그럼 새까맣게 몰려온다 이거는 뭐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나요? 끔찍 이게 무슨 보스 같은 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에 새 챕터 열리죠 그리고 혹시 새로운 컨텐츠일지도 모르는 어떤 것도 하나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맛 쿠키 나오죠 그 다음에 다크 카카오 쿠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스토리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 바이